왜 사람들은 김종민 본인보다도 김종민의 2,016킬로바이트 S 연예대상 대상 수상에 더 기뻐했을까? 방송인 김종민 39은 지난 14일 연예대상 수상을 기념해 이루어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며를 그렇듯 겸. 손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대중이 정말 기뻐했던 건 우리처럼 10년을 같은 곳에 출퇴근하면서 때로는 병풍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걸 이겨내고 에이스가 된김 종민의 모습에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닌가 쉽다 KBS 2TV 해피선데이 마이너스 1박 2일 내 애청자라면 김. 종민의 짧지 않은 슬럼프를 모두 지켜봤을 터. 김종민도 이번 수상 때그 시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고전했다 김정민은 제대 다음 날이면 몸이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렸고 한달 후면 되겠지 했는데 한달 후에도 슬 럼프가 풀리지 않았다며 심지어 내년엔 풀리겠지 했는 대안 풀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슬럼프 때는 정말 사람이 머리로 할수 있는 생각은 다 해봤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풀려 있더라. 어느 순간 확 풀린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풀렸다고 말했다. 김종민은 또 모든 분이 슬럼프가 있을 텐데 슬럼프에 대한 보상은 꼭 있는 것 같다라며 그걸 잘 견뎌내고 초심만 갖고 가면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 에게 응원을 보냈다. 그는 일박 2일 내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따금 생각은 해. 보지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민은 큰 사고가 나거나 시청률이 저조하지 않은 한.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그냥 모든 게 지금 그대 로이면서 나이만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호흡한 멤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는 이수근을 꼽았다. 그는 잔하기로는 수근이 형이 제일 잔하다며 능력도 있고 웃기는 걸어도 최고였는데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김종민은 지난해 1박 2일에서 안중근 의사의 암명과 출생연도를 정확히 맞추는 등 해박한 역사 지식을 들어 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옛날엔 역사 공부를 재미없어 했지만 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니 오히려 과거의 일들이 궁 금해지고 그러다 보니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등먼 얘기까지 찾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민석 선생님의 강의나 다큐멘터리 등을 많이 찾아본다며 사실 책은 눈에 잘안 들어. 와서라고 또한번 솔직하게 답했다. 매사에 솔직하고 착한 모습에 바보라는 별명을 얻었지. 만 10년간 스캔들이나 구설 한번 없었던 김종민을 보. 고 사람들은 그가 진짜 똑똑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마트한 게 아니냐고 물어 봤다. 그러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안 해요. 제가 확실히 바보인 것 알아요. 라고 큰 목소리로 답해 머쓱해졌다. 김종민은 어렸을 때 어머니께 거짓말도 하고 잔머리를 많이 썼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걸리더라 면하는 거진말을 하면 무조건 들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쓰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무조건 직진하는 김종민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유재석 이나 강호동 같은 리드 MC도 돼 있지 않을까? 어떤 스타일의 MC가 되고 싶냐고 묻자 그는 뭔가를 진도지휘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잘라말 했다. 그러면서도 얘는 프로그램의 스타일과 형식이 워낙 빠른. 이게 바뀌는 시대라며 MC가 꼭 뭔가 리드하고 설명하는 라게 아니라 게스트와 호흡하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그땐내 이름을 걸고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빙글해 웃었다. 그에겐 아직 도전해볼 분야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였다. 김종민은 창법이 불안해서 아직 연습을 더해야 하지만 노래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솔로음반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댄, 스도 발라드도 모두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엔 어렵겠지만 연말에는 내가 속한 그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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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싶다 하며 저 자체가 된서부터 가수, 예능인을다 해오지 않았느냐? 시청자들이 저를 보고 웃으면 저도 모든 스트레스가 나라. 간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 후 늘어난 스케줄만으로도 벅찰 텐데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래서 최근에 흑마늘을 주문했다다고 능청스럽게 답하는 그 KBS 연예대상의 저주토 김종민의 에너지 앞에선 맥을 못 추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황미나가 김종민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응원했다. 황미나는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의 셀카와 함께 김종민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스트리밍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황민나는 샵사인 김종민 오스트 샵사인 확팅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김종민을 응원했다. 앞서 김종민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응원 사이트를 통해 m b n 새 수목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오스트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공개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쓸쓸한 분위기의 기타 연주와 하모니카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리듬의 발라드 곡이다. 한편 황미나와 김종민은 현재 TV조선 연예의 마대 출연 중이다. 황미나 기상캐스터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로른 미모를 과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미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황미나는 무결점 피부와 더불어 완벽한 몸매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황미나는 현재 TV조선 기상게스트로 활동 중이며 현재 방송 중인 연애의 맛배 출연해 김종민과 소개팅 후 커플이 되달달함을 자아내고 있다.